아저씨 예예. 이 버스 연신내 가요? 아유 안 가요 안 가요 아예쭉 예, 들어가요 예, 네 시간입니까 예, 예, 예. 예. 아유 아저씨 예. 그, 근처 다 왔네 예, 예. 요앞 골목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예. 경남 상에 앞에서 세워주면 돼 어, 어, 어, 예. 아유 골목이 끼겠네 이거잖 어, 조심해 조심해 아유, 다 왔습니다 음, 얼마에요? 15500원 1 5 0 0 0아이뭔 버스비가 이렇게 비싸? 이거 봐 할증 붙었잖아 할증부터 굴다 올라가는데 아이뭔 버스비가 할증이야 이상하게 택시기사 같네아이뭐 택시기사 뭐다 왔네 잠깐 잠깐 여기 세워요 날씨 <목소리> 저 이번에 내려요. 어? 날 내리는데 중동이라서. 그럼 같이 내리겠습다 <목소리> 아이고 같이 내립시다. 어. 아이고 한결 개운해. 아우 시원해 한숨 네뭐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싸우나 갔네. 뭔 싸우나니 제발 좀엥엥 엥간이. <웃음> 아이고, 아이, 저... 아이고, 아이고 날씨가 아이고, 좋구만. 아이고, 날씨가 아이고, 좋았어. 나 앉아 볼까 여기. 그만 차별을 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돈을 내라는 거야. 그만. 아이 당신 누군데? 내 소개가 되셨구만. 난 국내 최고의 양아치발 뒤꿈치입니다. 지금 많이 나고 보여드려? 아 됐어요. 쭉 들어가 앉아요. 네. 자, 물건 좀 팔아야겠구만. 음. 자네에 계신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잠드려. 이봐, 이봐. 아니, 버스에서 물건을 팔면 어떡합니까? 아니, 먹고 살려고 그러면 데그러 어떻게 하라고 파시면 되죠. 버스는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그렇죠. 어, 팔으시오, 팔으시오. 뭐야, 이 사람도 한명 밖에 없는데. 에이, 아. 네, 잠이나 자야겠네. 에휴. 기다려십시오기다려십시오 충성! 이병하려면 충성! 충성! <웃음> 생활의 중심? <웃음> 뭐하는 거야? 대박 좀! 엥! 엥! 엥! 간강에 아이고 진짜. 일어났네 일어났어 아유. 아 이봐 물건 하나 아, 사 뭔데요? 이게 다영도 바가지인데 아. 이게 발을 담그면 은 발대가 쏙 빠져 아. 그리고 손을 담그면 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소금쟁이 윤현 날라고요 소금쟁이! 소금쟁이! 소금쟁이! 소금쟁이. 소금쟁이, 소금쟁이. 아이뭐 버스에서 뭐, 뭐, 뭐, 뭐, 뭐, 뭐, 소금쟁이야! 안 사요 아저씨 안 사! 아, 안 사? 응. 그러면은 이 사람 이거 장난감 좀 어때? 이거 애들 갖다좀 좋아한다 그래 아이고 조카들이 이러면. 좋아하겠네 <하게> 응. 당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지금 종점 다와 가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실미도다! 빨리 시민도를 돌려 시민들은 다리가 없어서 못 간다 그건 비겁한 변변별 실미도에 차못갈 바에 차를 국회로 차 돌려 차 돌려 안돼잘못 <놀람> 탔네 그러면 건너가서684 고속버스를 타잘못 탔다 <놀람> <놀람> <놀람> 6848 6848뭔 6848. 소리야 나 비켜 내가 운전하겠어 아유, 아유. 아니 니가 운전해 차... <놀람> 어이, <놀람> 야 이뻐 그렇다 운전대를 뽑아버리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말라고! <목소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언제 내가 빠지면 빨리 다시 꽂으라고 말이야! <목소리> 아 놔! 간에 더마은 판! 근데, 근데 뭐하는 거예요? <목소리> 이상하게 배안성하네 뭔뭐 말... 배안성이니 제발 좀! <목소리> 앵! 앵! 앵간이아저 빨리 좀가 빨리 학교 가이다. 꽉 잡아요! 네. 네. 아. 전이시대 마지막 남은 슈퍼맨, 슈퍼 슈퍼린 피자입니다. 슈퍼 슈퍼린 피자입니다. 슈퍼 슈니다 제가 지금 방금 하시니몸부 예. 풀고 도와 드릴게요. 예. 하나 둘셋 넷. 아게 이렇게 가고 싶네요. 도와달라니까 아, 지금. 도와당하니까, 지금. 아, 알겠습니다. 갑니다 자 예. 1 예. 조 예! 예! 애들 다들어가았어 알았어. 알아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 버스 았어들어주아 될거 아니야 지금 야았마 뚱뚱해서 못어 알았어. 알았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어 알았어. 알았어. 알게어 알았어. 가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돌리았어알 수신에 운전 했더니 그러면 몸을 써야돼 아, 그래. 기구를 어, 어. 어. 쓰면 좋다고 기구를 아, 아, 아, 아, 예. 네. 이용해서 그래. 자! 오이오 그래. 아, 잠깐! 이 소금쟁이를 꿈에서 보고 같은데